보이시나요? 열차가 바다 바로 옆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바닷물 색깔이 날씨가 좋아서 아주 바닷물 색깔이 좋아요 유방 백생님이 한금말 대왕님 반갑습니다 하시네 어, 바닷물 색깔 너무 좋아요 두 사람만 타고 있으니까 실방하기에 그냥 딱이네 시끄럽지도 않고, 내부에 이렇게 전면을 향해서 두 사람씩 함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층, 2층으로 두 줄로 내가 있는데, 2층 되면 앞에 다리겠죠. 아, 오, 큰 배! 강릉 통일공원이래요. 배이름이 강릉 통일공원. 큰 배랍니다. 물을 벗어났네 아, 불을 벗어나야지 불 속이 갇히니까 정말 답답하다 오 구름하고 바다 이상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바다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강릉에서 산천까지 버스. 이렇게 일찍 은 시간에도 바닷가에 연인들도 나와있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한국말 대학님께서 이산교 대구 경북님 반가워요 하십니다 날씨가 맑아서 바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말 대항님이유강백새님 반가워요 하십니다 아 여기는 완전 바닷가에 바로 모래사장 바로 옆으로 달리고 있어요 정동진 레일 바이크 어, 벌써 정동진에 왔나봐요 그 유명한 정동진역 모래시계에서 나와서 유명한 정동진역 이 상교님 바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정동진역이랍니다 옛날에 모래시계에서 아주 유명했죠 정동진역 그런데 내려가서 잠시 보는 시간은 없고요 승하차만 가능하대요 정동진역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파도가 앞으로 막 밀려오고 있답니다. 네, 정동진역이랍니다. 아, 잠시 어, 관광 오신 분들이 아, 열차를 타시네. 외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요. 이용하시는구나. 아, 몰랐네. 참하다 멋지다. 와, 바로 그냥 머리사장 옆에. 멋지기 님이, 백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네요. 와, 바다 너무 예뻐요. 바다하고 구름 색깔 너무 예뻐요. 와, 이쁘다. 와, 가은 하늘 구름이 짱짱. 수정님, 고마워요. 예쁘다. 아, 지금 보는 바다는 망상 해변입니다. <웃음> 오뚜기님이 그냥 설명 다 해주시네. 망상 해변. 와! 음, 예쁘다. 오뚜기님은 이 근방에 사신대요. 그래서 바다 옆을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보시는 바다는 망상 해변. <웃음> 어떻게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망상해변이라고. 와, 어 구름이랑 수평선에 걸려 있는 구름 너무 예뻐요. 외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 두 커플이 함께 가고 있답니다. 옆에 계셔서 바다열차 안 타보셨어 늘 보시는데 바다열차 타실 일이 없다 아 어, 그러셨구나 어떻게냐면 바다열차 안 타보셨는데 오늘 잘못셔요 <웃음> 타실 일이 없다 맞아 맞아 이제 바다가 지겹지요 아 어, 그렇다 우리는 바다가 그리워서 오 어, 여기는 바로 앞에 여기는 어, 바로 앞에 아 멋지다 오 어, 여기는 바로 바로 치는 거 그냥 보여 너무 고와요. 이런 게좀 길게 이어져요. 아, 바도다! 어, 텐트 치어 드시는 분도 한번 계시네. 아 산책에 도착하면 첫대가이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바도다. 오, 어, 본사님 어서오세요. 바다를 차 탔는데 국가님 마침 바다가 보일 때 들어오셔서 다행이다. 바다는 별로 안 보이고 산하고 굴만 많이 봤어요. 지금 보는 해변은 한섬 해변. 한섬 해변. 비전리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삼척에 있는 첫배바위